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코로나19 누구보다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의왕의 사람을 지금 만나봅니다. 어르신들이 줄지어 있는 내손이동 주민센터 앞 의왕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모여 계십니다. 오늘 이곳에서 심재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. 처음 맞는 백신 주사인데 어쩐지 어르신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하십니다. 아이고 누구나 어서 와서 저는 어서 와서 맞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번지고 있잖아요. 번지고 있는데 빨리 와서 맞고 안심을 좀 하려고 오늘 기다렸습니다. 코로나 백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재현 어르신은 연신 모두가 꼭 백신을 접종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내손이동 어르신들을 태운 셔틀버스가 도착하고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립니다. 백신 접종을 하기 전 신원 확인과 예진표 작성은 필수인데요. 접종에 필요한 정보와 상황들을 꼼꼼히 묻고 적습니다. 드디어 접종 시간. 촬영 내내 기대되고 기다렸다는 심재현 어르신. 긴장되나 그러죠? <웃음> 긴장 안 됩니다. 아 같이 걱정되거나 그러죠? <웃음> 예, 그렇지 않고요. 빨리 오고 싶었어요, 저는. 순분을 기다렸는데. 몇 예. 번이었어요? 164번.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뭐예요? 타이레로 그런 거 먹어도 됩니까? 몸살기가 시작되면. 예? 몸살기가 있으면. 아, 예. 알겠습니다. 몸살기 있으면 먹어. 네네. 그러 지나 가 지나서. 막상 주사를 맞으려니 약간 긴장은 되나 봅니다. 그래도 차분히 주사를 맞고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물어봅니다. 특별한 증상이 없어 어르신은 15분 동안 대기.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. 아팠어요. 따끔했어요. 네, 네, 따끔하고. 뭐 다른 느낌은 없고요? 다른 느낌도 없고 독감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독감 예방주종잘 맞거든요. 오늘 만난 심재현 어르신처럼 이제 시작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 같습니다. 백신 예방접종 후 5일 뒤 심재현 어르신을 다시 만나 그간 몸상태는 어떠셨는지 물었습니다. 예, 특별한 정상 없이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. 다른 분들은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. 겁도 내고. 예, 그래서 뭐저 하는데 저는 저 맞고 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서 왼쪽 어깨가 조금 묵직하더라고요 무겁직한 느낌이 들고 일이 조금 올리기 어렵고 해서 그 타이레놀 타이레놀 그걸 하나 딱 먹었더니 아 시선 듯이 없어지고 아주 아주 좋아졌어요 예그 이후로 아무 이상이 없고 아주 정상이라 요아 그런 것도 없고 예 어깨가 조금 무겁지게 했거든요 예. 예 아무 이상이에요. 다행이에요. 예. <웃음>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. 걱정과 염려 때문에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모두가 바라듯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어르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준비하는 위왕시 예방접종센터에서.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회복과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.